네 서버 일단 터뜨렸어요. 일단은 이제 방송, 아예 서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번을 알려드리면 선착순이니까 제가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자예요. 다 대기하고 있어요. 선착순, 선착순. 빨리 들어와. 중복 생겼면 그냥 중복 생긴 대로 보겠습니다. 그냥 <웃음> 드디어 마지막 협루입니다. <혀물로입니다. 웃음> 아까 제가 보니까 1번부터 31번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아래쪽 부분들을 되게 막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대참사가 벌어져서 수를 랜덤으로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아, 좋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 순서대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사기. <웃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웃음> 근데 제가 죽여 버리고 싶어서 죽였습니다. <웃음> 이제 죽이고 싶네요, 이건. 네, 다 다음... 달. <웃음> 마이리스 <웃음> 누구야, 이거? 예스. 미션 어컴플리시드. 어, 강력해. 투삼 받을게요. 아. 아, <웃음> 어, 세상에. 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강력해 너무 강력해 다들. 어.. 다들. 아, 이 어떻게 이런어디서구해오는거야 이루고, 이이건진 이거 안이거 그냥, 인간에서 협력이면 넘기겠습니다 그냥, 아, 자, 다음 분, 저, <웃음> 죽여버려야 돼. 더스 아터 죽여버려야 돼. 3 1 번. 자 속이. 오 씨. <웃음> 오 씨. <쉣. 웃음> 가 그냥. 빨리 가 그냥. 어 세상에. 아 세상에 어지러지네. 자 다음. <웃음> 센치 <줄> 아시는. <웃음> 와 이건 진짜 센치네. <웃음> 아 근데 이건 솔직히 혐오스럽지는 않네요. 아 이거 진짜 완벽한 센지긴 한데 역겹지는 않네요. 솔직히 아쉽습니다. 아네두분 아! <웃음> 아, 두 같이 그냥 보겠습니다. <웃음> 와 이런 로 어디서 보여는 거야 진짜 너 너무 대단해. 데모 주술자. 괴물 사느라가 되버림. <웃음> 이분은 뭐지? 불만이 매우 많으신 이거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역겨운거는 이건 좀 별로입니다 아, 안 어울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역겹네요 진짜 좀딱 봤을때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제 개인적인 감성입니다 솔직히 이건 인정이야 뉴비 <웃음> 기부좀센즈 TV. 영투어 컨슬링어 랭글러 제임진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겨운 룩에 제민이들을 역겹다고 전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어려가지고 이제 약간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게 제민이라고 하는 건데 뭐 역겹다고 막 그렇게 무슨 의미로 가져온 시는 알겠는데 그렇게 지금 룩 자체는 역겹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건 탈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쉣. 오 쉣. 오오 쉣. 봐. 자 다음 <웃음> 다음은 애트, 애니메트로닉스 내골경 <웃음> 아니 와 이거 진짜 이거 봐요 여러분들 아이 푸사마 아 푸사마 진짜 미쳐버리겠어 어, 푸사도 뭐 있나? 이거 그냥 페이데이 아니야? 어, 심지어 이 페이데이 이것도 역겹다는데 아, <웃음> 씨. 아, 정말. 저 검은색으로 칠한 거 봐. 진짜 여기요. 너 통과. <웃음> 진짜. 아, 군. 아. 아, 정말. 정말. <웃음> 아, 세상에. 어, 부사아 <웃음> 야, 이 룩은 이 룩은 1차 일차 합격 룩이죠. 1차 합격 룩이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진짜 이 파일을 <웃음> 진짜 와, 대박이야. 이 룩은 진짜 진짜 너무 역겹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지금 눈가는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슬라임이랑 저 모자랑 저두 개가 1차, 1차 합격 룩이에요. 일단 뭐, 역겨운 건 맞으니까 합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역겨운 거는 한 번에 한, 한 번에 다 같이 봐야지 조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하나 하나 보면은 답이 없어. <웃음> 나가. 너 합격이야. <웃음> 들어가세요. 네 없네요. 16번. 오, 저게 뭐야? 아, 얼음 동굴 속에서의 비. <웃음> 야이 룩봐 아이 무기봐요 무기에 이게 와 금상첨화다 어 이거 아래서 보면 뇌 보이는거 봐와 이건 너 들어가라 아냐 <웃음> 진짜 자 다음 10번 아 이거 소개 필요합니다 소개 역겹기는 하지만 소개 <웃음> 너 합격 니스카우 쩔더라가 이게 질입니다 니스카우 쩔더라 와 정말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네요. 아둠피스트아둠어 두... 룩만 봐도 솔직히 합격입니다. 들어가세요. 아, <웃음> 씨. 오호호. <웃음> 오호호. 와, 이거 조용히 하세요 당했네. 야, 너. 씨. 들어가. <웃음> <웃음> 저 도발 깡깡깡하는 거. 어? 파이로 파이로 파이로 나오세요. 파이로 나오세요. 파이로 나오세요. 문처럼어박지 마세요. 소개해 주시죠. 아 소개. 소개. <웃음> <오케이. 웃음> 통과. 아 소개 소개해 달라는 걸 저렇게 써왔네. 와 진짜. 오, 이게, 이게 더 끔찍한데? 들어가. <웃음> 아, 아, 오. 이거만 보고는 그냥 탈락 처리할까 싶었거든요, 방금? 와, 부사가. Please don't look at my hair. <웃음> 오, 야, 이거는, 야, 너는 합격. 헤 v 비 전용 계획 <예생> 중이래 <웃음> 오케이. 뚱뚱한 공주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한방에 지금 같이 갇힌 거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커플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름까지 해비주는 기생충이라 바꿔가지고 <웃음> 솔직히 저는 메딕뿐만 입장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이두 분의 케미 때문에 제가 둘다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다 들어가세요 정말 레전드네요 아, 이거는 좀 멀리서 봐야겠다. 내가 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어 이번 육대 쟁쟁합니다. 정말 쟁쟁해요. 와 진짜 우연을 가리기가 힘들다 진짜. 어. 어. 아. 오. 최종 합격자는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딨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디갔어? 안보여왜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혐오스럽습니다. 그럼 다 죽으세요. 아, 내 앞에 저 혐오스로 룰 들어오는 거 봐. 조빙자는 아니지만. 각각 1킬씩 드릴. 명예 혐오 룩. 여섯 명을 선정했습니다한 얼려. 까까까 헤비 전용 기생충. 고블린 적장. 마이리트 코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전부 참가비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네, 다 이제 베이스 모자 찾으러 빨리 땀와 빨리 <웃음> 베이스 모자 찾아서 총으로 쏴요 아, 찾았어요? 네 그럼 찾으면 쏘세요 잠시만. 아, 다 찾았네. 뭐 있어? 꽝. 야. 아. 편집도 편집인데 이거 새, 선물 언제 나 들이지, 이거? 진짜. <웃음>